어 맛있겠다 어 치킨 아 아니야 일단 참자 닭 껍질 만두 편집이 다 됐구만 한번 볼까 미치겠네 어우 안 되겠다. 엄청 비싸네 아 뭐야 네, 빨리 먹자 <웃음> 닭다리 먹어볼까 집으로 오는 길에 정해진 내 운명 꼭 황금올리브 쫄깃 자메이카 대환장 조아 인싸움드~~ 응,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! 황금올리브 닭다리 자메이카 닭다리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빨리 먹겠습니다 자메이카 먹을때 먹고 황홀 먹을때랑 자메이카 먹을때랑 먹고 그리웠다 이 겉에 이 소리! 진짜 맛있다! 역시! 제제 제 후라이드 넘버원! 와, 맛있다! 자메이카? 때깔? 장난 아니다, 그죠 아니, 그, 잠깐만! 이거 한입에 드시는 분이 계시던데? 나도 한번 해볼까? 아니... <웃음> 얼굴 반이요? 이게 어떻게 들어가? 저는 왜이 소리가 이렇게 좋을까요? 뭔가... <웃음> 설레게 만드는 소리요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크리스피하면서 그 안에 닭다리살이 토실토실 촉촉한게 딱 느껴지는 그런 소리여가지고 근데, 어울릴 것 같아요! 응. 어, 그냥 황홀이 훨씬 맛있다! 이거는 뭐.. 진짜 그냥.. 검증된 꿀조합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그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맞다! 머리 폈어요. 괜찮은가요? <웃음>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염색을 해봤어요. 아,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? 이거 티가 안 나잖아요? 그죠? 티 나나? 이걸 알아맞추셨다면 정말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. 감사합니다. 짠. 어, 벌써 마지막 자메이카네? 마지막 한 이름! 얘는 뭔가 리얼 사운드랑 ASMR스럽게 한번 먹어볼게요 디테일하게! 아... 어, 잘 먹었다 만족! 오늘 치킨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대만족입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~~~~~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힘들었어.